조금 더 손톱을 더 써요. 손톱을 요더 예? 더 이렇게 호흡을 파는 듯이. 응. 이소리소리야 나야 이제들리잖잖요요 소리가 줄하사 소리가 사 하나 이사람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을이렇게좀더이렇게이렇게더어사리신다고 생각하시고 더이이렇게은이 더 한다 생각하세요. 잘 걸리죠 자꾸 펴지거든 이게 더오무려주세요문제든 이만큼 내밀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항상 소리가 이렇게 나야돼요 들리잖아요 네. 그러니까 이게 거 엄지를 네. 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, <웃음> 엄지를. 음. 엄지를 빼는 거예요. 음. 엄지를 뺄라고 하면 이 손가락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. 네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얘네들 더 말아줘야 얘가 네. 상대적으로 나올 음. 거 아니에요. 음. 음. 그게 생각해요. 그러니까 이제 쉽게만 그냥 거꾸로 보면 이걸 더 말아주는 거예요 네. 해하셔야 돼요. 손가락 하나 칠 때마다, 계속 한음 하나 칠때 마다. <웃음> 약해졌죠? 네, 자꾸 하는 건 너무 잘하고. 지금. 엄지에 좀더 나오면 좋겠어요. 더 조, 확실히 좋아지잖아요. 암줄 더낼라 자꾸 꺼내라고